현장 안내하겠습니다. 흥해읍 대렬리에 있는 주말농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왕복 2차선에 접해져 있고, 현재는 눈농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현재 컨테이너가 몇개 있습니다. 눈이 매매되면 컨테이너를 철거를 하고, 밭으로 혹은 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매매할 예정입니다. 왕복 2차선이 접혀져 있고 방향이 남동향으로 되어 있어 전원주택이나 창고 부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말농장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눈으로 활용하던 부분입니다. 왕복 2차선에 접혀져 있고 반대편에는 산과 접혀져 있어 주말농장이나 전원주택 부지로 활용하면 좋은 듯한 땅입니다. 현재는 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구입을 하셔서 반농사를 지어도 충분히 될것 같은 위치입니다. 포항 시내와 아주 같고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도로는 대련리에서 흥해 영덕 가는 방향입니다. 눈에 접해져 있는 도로로 계속 올라가면 포항예술고등학교와 국가산업단지 펜타시티가 있습니다. 네이버 로드 뷰로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도로는 왕복 2차선에 접혀져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왕복 2차선에 접혀져 있고, 왼쪽에는 산이 접혀져 있습니다. 현재 논입니다. 이렇게 논이고 이 앞쪽에는 컨테이너가 몇개 있습니다. 매매를 할 경우 컨테이너는 철거를 합니다. 이 방향으로 가면 대렬리로 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으로 가면 포항예술고등학교입니다. 여기가 영덕으로 가는 왕복 4차선형일 만대로입니다. 여기가 펜타시티 입구입니다. 이 거리는 약 13m 정도입니다. 이 거리는 약 100m 거리입니다.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상세 페이지입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렬리에 있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개대상물이 종류는 토지입니다.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고 현재 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1622제곱미터 491평입니다. 도로는 왕복 2차선에 아주 잘 접해져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자연 녹지 지역에는 건폐율 20%와 용적률 100%로 건물을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 용도는 주말농장이나 창고 부지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제곱미터당 가격은 90만원이며 전체 매매 금액은 4억 4천만원입니다. 상호 지목공 연중계사, 대표 장지모 주소 경북 포항시남구 대이로 90호, 등록번호 42012-1236, 전화번호 010-2487015.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